간만에 집 밖으로 나온 개정 부부 아휴... 춥다 저 앞에서 구경 한번 해보자 <웃음> 상콤하게 웃으시네 딴 녀석 웃음소리 뭐 지금 뭐? 상콤해상콤하다고 킹갓 제일 예쁜 아내랑 온천여행 오늘은 <웃음> 또 <웃음> 매조미를 맡겨놓고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을 왔습니다 이야, 진짜 얼마만에 둘이 오는 여행인지도 잘 모를 지경이네요 <웃음> 뒤에 있는 큰 건물이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왜 매점이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냐면 은 여기가 키드들이 안 된대요 어, 매점이는 장모님이 잠시 하루만 봐주신다 그래가지고 맡기고 왔고 오늘은 이제 김한내랑저 둘이서만 <웃음> 야무지게 맛있는 밥을 먹고 한 잔도 쭉 하고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보겠습니다 가 즐겨봅시다 간만에 둘이 놀 생각에 신이 날대로 났네요 곧장 후론트에 진입해 열쇠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객실 어, 언박싱을 어, 진행해주려는데 편나어 어, 냄새가 싸우는 거의? 객실 밖에서부터 편백향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편백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분위기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짜라 늘 객실 첫 입성은 설레는 일이죠 이야 야, 이거는 굉장한데요? 숙소 첫 인상은 야, 이거 아주 굉장하다 니다 일단 객실 먼저 둘러봅시다 일단 이쪽으로 오시면 우와 침실 난이 침대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 어 호텔 호텔 침대 아니야. 드럽게 딱딱한 스프링 침대가 아닌 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호텔 컨셉에 맞게 유카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구석에 문이 있길래 열어보니. 우와. 우와. 감성 죽이는 나만의 작은 온천 온천이라고 하기엔 조금 협소한 욕탕이 하나 마련되어 있네요. 좁지 않을까? 그냥 욕조인데? <웃음> 내가 생각했던 음. 그 온천이 아닌데? 원래 기대를 하면 하는 만큼 실망도 큰법. 그래도 기왕이니 들어가서 크기나 한번 재봅시다. 아 괜찮네. <웃음> 안 괜찮네요. 아슬레파 여기 있관 신발장에 나막신이 있다고 해서 꺼내러 왔습니다. 야 이거 내가 내가 나 이걸 신을래. 어? 그럼 당연하거 그래? <웃음> 그러네요. 뭐아무튼옷 얼른 갈아입고 바깥 구경이나 가보죠. 갈아입던 중 그럴 듯한 일본어가 갑자기 떠올라서 오이시쿠나레! 라고 당당히 외쳐봤는데 오이시쿠나레! 라는 뜻이라네요. 밖에 한번나가봅시다 오 시원해. 야뷰지름네 뷰는 뭐 대충 이 정도네요. 예 객실 뷰는 대충 이 정도입니다. 그뒤 다시 1층으로 내려가니 사장님이 메모새를 깔끔하게 재정비해주셨는데 남자를 어쨌든 아래로 다리 길어 보이려고 허리띠를 한껏 올려놨었는데 남자는 내려매야 한다고 내려주시자마자 갑자기 비율이 스머프가 되어버리는 마법. 그뒤 기만해도 재정비 받고 인생샷 찍으러 왔습니다. 우. 아니 평소처럼 가릉이 쭉 벌리고 진심으로 촬영이 임했는데 아, <웃음> 아이 그 팬티가 <웃음> 안쪽에 팬티 한 장만 걸쳤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옆에 사람 있었으면 잡혀갔을지도. 사진도 다 찍었겠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 먹으러 왔는데. 안녕하세요. 아, 여기도 여기도 계시네요. 뭐야? <웃음> <웃음> 후런트에서 손님 맞이. 복장 매무새도 정리해 주시고 어느새 식당까지 와 계신 사장님. 어딜 가나 계셔서 쌍둥이신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더군요. 5시 오픈하자마자 예약을 해서 가장 멋진 자리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만. 저기요. 아 진짜. 머리세요. 제발. <웃음> 살면서 치마를 입어 본 적이 없으니 원 자꾸 돌발 행동을 하게 되네요. 어, 얘좀잘 생기긴 다잘 생긴 거야. <웃음> 잘 생겨 보이는데? 지나 <웃음> 분위기 때문인지 기분이 업된 아주머니가 서비스 멘트를 자꾸 쳐 주시네요. 지금 볼때 일본어로 뭐라 해요? 어이, 비르 가같에 고이 고라. 라고 주문하면 실컷 얻어 맞고 쫓겨나니 주의하세요. 형님 배고프니 장난은 잊지 말고 얼른 주문해 보도록 하죠. 와 근데 지금 너무 편해. 와 촬영하는 거 이렇게 편한구나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이야 처음.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사람 없음 플러스 사람 한명 없음. 매주미 귀 타다. 그후 음식이 금방 나왔습니다. 코스 2인을 주문해서 이 뒤로도 한참 더 나올 예정이니 일단 만나게 한번 먹어봅시다. 음음맛있다 음.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 술까지 곁들이면 이건 뭐금상첨화가 어. 따로 없네요 요즘 애들이 많이 한다는 하트 짠김아내 권유로 해봤는데요 부엉이 같이 생겼어 이 남자는 로맨스라는 감정이 없습니다 역시 술은 이거죠 어.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겠죠 다음 모둠 해산물이 나왔습니다 이 물고기를 닮은 운이는 그냥 그랬고 찐소라는 잡내 없고 고소한 단맛 마지막으로 와이 전복이 얼마나 맛있었냐면 음. 전복이라면 치를 떨던 김만해가 맛있다며 제 목까지 탐하던 음. 수준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온 튀김 메로 간장구이 알밥에 알탕까지 진짜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자 이제 주인은 맛있게 먹고 올라가서 씻을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이 멋진 야경은 참을 수 없으니 한장 찍고 갑시다 자.. 탕에 물을 한번 채워봅시다. 어떻 해야 되나? 이게 뜨거운 물인가? 오메오메. 오. 오 근데 이거 새벽에 혼자 화장실 갈때 되게 무섭겠다. 왜? 소리가. 진짜 새벽에 좀 무서워서 둘이 손잡고 같이 화장실 간건 비밀입니다. 잠시 후. 자 지금 물이 반 정도 찼으니까 제가 들어가면 딱될것 같거든요. 그럼, 딱. 최근 다이어트 실패로 인한 몸무게 증가로 옷이 특별하게 안 벗어지네요. 명 덕걸이 챌린지 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등판이 무슨 껍질 간 스팬 마냥 생겼네요. 오! 오! 이거 영상 유출되면 아찔하다. 그렇게 되면 위기를 기회로. 맥심 연락 주세요. 좋아. 화, 진짜 들어가자마자 하루 종일 운전한 피로가 싹 없어지는 느낌이었네요. 좀 작다. 그래도 좀 작지. 어. 김한혜가 말하는 작다의 기준은 마치 콜럼버스의 지구는 둥글다를 안 믿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다른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 아무튼 아닙니다 아 이게 원래 썸네일로 이게 내가 등을 딱 찍어야 되는 거지 뭐 예전처럼 그렇게 펌핑 잘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운동을 지금 최근에 안 해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김 모족으로 한다 <웃음> <웃음> 네,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먹을 거는 매색강이만해가 바리바리 싸들고 온자인 머스캣. 그 떡거비를 너무 많이 가져오면 짐이 늘어날 것 같아서... 하, 원래 술은 두꺼비인데, 너무 많이 가져오게 되면 치울 때 번거로울까봐 하유 25도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포장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취하십시오. <웃음> <우와>. <웃음> 두꺼비가 아니더라도 역시 여행 중 술은 모든 최고네요. 스트레스 풀려 도수 높은 소주가 무서운 게 이런 토니워터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달달하게 넘길 수 있는데 어느샌가 되게 취해 있어 네 맞습니다 맛있다고 벌컥벌컥 마셔대면 어느샌가 되게 취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조심하시라고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다음날 여는 어디 난 누구 숙지도 깰겸 잠시나와 강압성좀 해주고 슬슬 퇴실하러 가봅시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오. 집 가는 길에 맛있어 보이는 해장국집이 있길래 못 참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와, 진짜 얼큰해 보이는데? 와우, 좋네. 아, 좋네요. 아, 해장국도 다 먹어서 배도 든든하고 집에 오는 길에 구급차 길 터주기까지 해서 마음도 뭔가 든든해지는 귀갓길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꿈만 같았던 1박 2일이었습니다.